몇 시? 몇 시? 어, 아, 야너 방금 꼈냐? 아니 <웃음> 내가 꼈어 <웃음> 아너 때문에 못 꼈잖아 아, 음... 어 자기야 어. 이따가 한 여섯 시쯤에 만날까? 그래 저녁은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의미는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귀찮으니까 알아서 센스를 발휘해서 내가 고를 수 있게 존맛탱메뉴들 제시하라는 거지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위인 치킨이 베스트지 살쪄 나 다이어트 중 역시 쉽지 않아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자들의 99%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단짠의 정석이자 혈액가짐을 느끼게 해주며 1인분 530칼로리 열량을 가지고 있으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마법의 음식 떡볶이 어제 먹었어 그럼 초밥? 물고기가 불쌍해 삼겹살 나이슬람교로 개중했어 그럼 우리 집에서 라면 먹을래? 자기야 응? 자기는 다음 주에 생일이잖아 응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음... 음... 아무거나 너...